지금 뉴욕주는 거의 모든 백신 접종 그 센터가 4월 16일까지는 예약이 만료된 상태입니다.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,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,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. 이번 주에는 뭐 뉴욕 뉴저지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. 아, 정말 많이 네. 왔어요. 네. 뉴저지랑 뉴욕에도 이제 네. 눈이 많이 왔는데 이눈 눈 오고 또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워진 것 때문에 음. 지금 백신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. 예. 네. 그래서 어,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도 이번 주 백신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음. 백신 센터가 문을 닫는 곳도 굉장히 많았고요. 네네. 뭐 예약도 잘뭐 예약돼서 이제 백신 접종 센터 찾았다가 문이 닫혀서 음. 백신 접종 못하신 분들도 많았고 음흠. 이번 주가 좀 그런 주였습니다. 어, 뉴욕시가 지난 14일부터입니다. 연령에 상관없이 기저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백신 예약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날 하루에만 예약 건수가 무려 25만 건이 넘었었대요. 아. 그러니까 이제. 그 동안은 65세 이상만 예약을 받다가 이제 처음으로 64세 미만 그렇지만 이제 기저질환자들 대상으로 받은 건데 그만큼 뭐 뉴욕에는 백신 접종 원하지 않는 사람들 많다 아, 뭐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렇죠. 하루에 음. 25만 건이면 오. 굉장히 사람들의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편인 거고요 음. 어, 지금 뉴욕주는 거의 모든 백신 접종 그 센터가 4월 10 16일까지는 예약이 만료된 상태입니다. 거기다가 이번 주에 지금 백신 그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네. 눈 때문에 문이 닫고 해서 거의 30만 건을 음. 밀렸대요. 그래서 이게 4월 16일보다 더 늦어질 것 같아요. 음. 앞으로 이제 또 새롭게 그 예약을 하시려는 분들은 그래서 당분간은 좀 예약이 어렵지 않을까 라는 네.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 예약하는 거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? 저는 아직 안 해봤어요. 근데 이거 네. 새벽 한 두세 시에 하면 은잘 된다는 속설이 있어요. 아, 왜냐? 새벽에. 그좀 이렇게 밤 12시 전에는 음.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몰리는 시간. 아, 근데 좀한 일, 네. 일찍 주무셔야 되니까. 네. 네, 한시두시쯤 되면 아, 뭐안 되네. 아. 포기하고 잠을 자서 두세시쯤에는잘 네. 된다. 이런 네. 속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음. 그럴 듯 하네요. 그 예. 어쨌든 지금 당국 아무 뭐 지금 예약해도 뭐 5월, 6월이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.